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성입니다. 어, 어, 오늘 조금 어, 설명드리기 힘든 그런 내용을 한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은 어, 잘 들어보시고 잘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생각이 들고 어, 오늘 말씀드릴 어떤 내용은 이제 폐의 비대칭, 좌우비대칭인데 좌우비대칭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좌우비대칭이 심하게 나타났다 라는 말은 한쪽 폐는 좀 과도하게 수축이 되고 또 반대쪽 폐는 과도하게 커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금 몸 상태나 혹은 과거의 몸 상태가 어땠는지는 제가 뭐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각기 다 다르겠지만, 은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몸이 아주 안 좋았을 때 상태는, 오른쪽 폐가 굉장히 커져 있고, 내려앉아 있고, 왼쪽 폐는 상당히 올라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짝짝이가, 폐가 이제, 오른쪽 폐는 이만큼 내려가 있고, 왼쪽 폐는 이렇게 들려 있었던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몸이 거의 한 20년 동안 몸이 아주 안 좋았었습니다. 안 좋았고, 그러니까 이게 제 오른쪽 폐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걸 이제 팔동작이나 모래주머니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점점 좋아지면서 컨디션이 어느 정도 맞아져가는데 자 여러분들 이손 위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제가 오른쪽 비대칭이었어요 제가 오른쪽 비대칭이었는데 제가 원래 몸이 안 좋을 때 오른쪽 폐가 이렇게 내려가고 왼쪽 폐가 반대로 이렇게 시소처럼 시소 알죠 그죠? 자, 폐는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작아지는 어, 그런 어, 형태를 보입니다. 형태를 보이는데, 물론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실제, 어떤 실체를 몰랐을 때는 그냥 무방비로 당했던 거예요. 그냥 20년 동안 알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그, 알수 있는 루트도 없었고,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폐를 다시 들어 올리니까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몸이 살아나는 그런 경우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폐는 양쪽이 이제 럭비공처럼 이렇게 동일한 크기를 갖고 있을 때 혈액순환이 제일 잘 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몸을 딱 절반으로 이렇게 딱 정중앙을 이렇게 갈라놨을 때, 이 오른쪽 라인 왼쪽 라인 이렇게 봐서 그러니까 폐가 크기가 똑같을 때 제일 똑같을 때가 혈액순환이 제일 잘될 때예요 몸이 가볍고 기분이 상쾌하고 뭔가 몸이 돌아갈 때자 이럴 때 폐가 똑같은 형태일 때아 그럴 때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잠을 옆으로 누워서 잤다든가 혹은 뭐 한쪽 팔을 이용해서 어떤 과도한 일을 했다든가 또 한쪽 허리를 이용해서 과도한 뭐, 삽, 뭐 삽질이나 어떤 힘든 운동을 했다든가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피가 쏠리면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한쪽 방향에 피가 많이 몰려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물론 건강한 사람들은 일단은 뭐 그렇게 몰려갔더라도 그 혈관의 힘, 복원력이라는 게 있어요. 복원력이 있어서 다시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폐는 똑같은 모양을, 모양으로 복원이 되면 이제 다시 건강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여튼 몸이 약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나이가, 뭐가, 그 이제 연세,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혈액순환, 어떤 혈관 구조나 신체 구조, 근육의 구조, 어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혈액순환이 정상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폐가, 폐의 형태가 자꾸 변해가요. 여러분, 나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뭐,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저도, 저도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이제 가끔씩, 뭐 다른 분들 이렇게 가져오신 거음에씩 보는데, 실질적으로 사진을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폐의 크기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 폐 크기에 차이가 있어요. 한쪽 폐가 커져 있는 게. 그렇다고 막, 이거 으로 기관으로확 드러나게 커져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보면 한쪽 폐가 조금 부피도 더 크고, 약간 더 떨어져 있고, 어떤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도 실제로 나타나고. 그래,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래요. 한쪽 폐가 과도하게 수축되고, 한쪽 폐가 과도하게 내려갔을 때, 이제 제가 과거에 처 이제 몸이 아주 안 좋았을 때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가 있어요 종종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가끔씩 생길 수가 있어요 저도 한번 정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몸이 좋아지고 나서 어, 한번 한번 정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어, 최근에 이 제가 제몇 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 보고 아, 이 문제를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한번 설명을 드려 둘 필요가 있, 어, 드려, 드려 어, 말씀드려야 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동영상을 찍어 봅니다. 그니까, 러 그러니까 이게, 기, 그, 기준치, 기준? 기준치라고 하니까, 폐가 한쪽이 조금 커지고, 한쪽이 조금 작아지는 거는, 이 복원력에서 복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니까, 러 조금은 커져도, 한, 뭐, 한쪽 팔을 이제 뭐 계속 사용하고, 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주방에서 요리를 뭐, 후라이팬을 계속 들고 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한쪽으로 피가 많이 가면서 그쪽 폐가 썰 내려앉을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커졌는 거는 다시 뭐 우리가 잠을 잔다든가 하면서 복원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기준치를 벗어난, 그러니까 한계치를 벗어난 차이. 한쪽 폐가 너무 찌그러들고 한쪽 폐가 너무 커져버리면, 이게 잘못하면 복원이 안되버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털어져 버려갖고 원래대로 돌아가자니 이게 잘 안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좋은 상태가 뭐 저같은 경우는 한 20년이 그냥 그 상태로 지냈던거예요 20년 동안 그상태를 그 몰랐으니까 원인을 몰랐으니까 내 폐가 커졌는지 작은지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몰랐으니까 20년을 그대로 지냈던 거야. 그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이걸 알지 못하면 저처럼 똑같은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 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 그걸 그 알고 이제 들어 올리니까 하여튼 조금 좋아진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어떻게 하 여러분이 들모래주머을 차고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막 팔만 막 이렇게 안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하여튼 뭐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뭐이부자를 적용하신 분도 계시고 안하신 분도 계시고 다리에는 모래주머 차고 계신 분도 안차 어떤 상황은 어떻든 간에 어떻든 간에 이런 상황이 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 폐가 과도하게 커지고 한쪽 폐가 과도하게 수축되면 우리 몸에 굉장히 뒤죽박죽이 되버려요 뒤죽박죽 그러니까 막 눈이 아프기도 하고, 여기 목이 갑자기 묵직하기도 하고, 갑자기 막 등이 결리기도 하고, 막 오른쪽 다리에 막 쥐가 나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뭐 왼쪽 팔이 막 가볍다 그러기도 하고, 뭐 이상하게 무거운 걸 잡는데도 계속 그쪽 팔이 가벼워지는 현상이 네.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어지럽다고 하기도 하고, 눈이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 하다고 하고, 막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한쪽 폐가 과도하게 커지고, 한쪽 폐가 과도하게 수축이 되어버리면, 몸 전체의 혈액순환에 막 혼돈현상이 벌어져요. 그만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몸이. 자, 근데 문제는 한쪽 폐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야요 어떻게 아느냐. 자, 이게 여기서 못 찾아내면, 우린, 이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증상은 이런 병원을 가도 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해답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물론 사진을 찍으면 어느 정도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사진을 찍은들 이거는 약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해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약으로 해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바른 바른 조작, 바른 운동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만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폐가 이제 예전에 오른쪽이 이렇게 내려가고 왼쪽이 이렇게 들렸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오른쪽 폐를 계속 덜 올리다 보니까 왼쪽 폐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맞았을 때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 올리는 게 좋아서 자꾸 올리다 보니까 한 번은 이렇게 돼버린 적이 있어요. 오른쪽 폐가 너무 들려버리면서 왼쪽 폐가 너무 내려가 버린거예요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한데 그게 그러니까 아주 심하진 않았어요 아주 심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왼쪽 비대칭이 돼버린거야 오른쪽 베이대칭이었다가 이게 지금 왼쪽 폐가 내려앉은 상황이 왼쪽 비대칭이거든요 처음에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왜 계속 좋다가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가지 증상들이 나타났었어요 이제 왼쪽 폐가 떨어지면서 갑자기 왼쪽에서 귀에서 이상하게 이게 막 종이 짱 꾸기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도 나기도 하고 왼쪽 눈이 막 떨리기도 하고 막 이상한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왼쪽 폐가 내려앉으면서 그 원래는 저는 거의 오른쪽 눈과 오른쪽 귀뭐 오른쪽 어깨 막뭐 이런 쪽에서 증상이 계속 나타났었는데 콧물도 오른쪽에서 나고 오그 어느 순간에 왼쪽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게아 그때서 아 이게 뒤집어졌구나 그 내가 너무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올렸구나 그러니까 뭐뭐몇 년간에 걸쳐서 올리다 보니까 이제 뒤집어질만도 하죠 그죠 근데 하여튼 이제 제 경험은 저한테 그런 거고 최근에 이제 몇분 가운데 이제 이런 증상을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아, 좋습니다. 일단은, 오른쪽 비대칭이었던 분도 계시고, 왼쪽 비대칭이었던 분도 계셨어요. 근데 하여 최근에 나타난 부분, 그 분들의 증상은 이상하게, 이 오른쪽 폐가 과도하게 들리면서, 아까 저처럼, 오른쪽 폐가 과도하게 들리면서, 왼쪽 폐가 내려가 버리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른쪽 폐가 과도하게 수축되고, 왼쪽 폐가 과도하게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커졌다는,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어, 가장 대표적인, 대표적인 정상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정상을, 정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폐가 어느 쪽이 수축됐느냐, 커졌느냐,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오른쪽 목이, 그러니까, 옆도 아니고 약간 대각선 오른쪽 목이 약간 묵직하다고 공통적으로 느꼈어요 호소를 했어요 오른쪽 목이 그러 그러니까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는데 오른쪽 목이 아픈 것도 아닌데 그냥 묵직하다 이런 느낌 약간 아주 묵직한 것도 아니고 뭔가 순환이 안 되면서 여기가 묵직하다 아픈 것도 아니고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오른쪽 폐가 과도하게 수축이 되거나, 왼쪽 폐가 과도하게 확장이 되면, 이 양쪽 폐가 다잘안 움직여요. 너무 수축이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진다. 그러니까, 밸런스란 말은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균형, 균형이란. 균형이 맞을 때 모든 것들이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환이 되기 시작하는데, 한쪽이 과도하게 찌그러지거나, 한쪽이 과도하게 커지면, 이제 순환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게 작동되기가 힘든 상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혈액의 혈액 순환의 센터 센터가 어딘가 하면 이게 폐예요. 폐. 물론 심장에서 피를 뿜어주기는 하지만 심장이 균형 그러니까 밸런스를 주장하지는 않아요. 밸런스 우리 몸의 밸런스를 주장하는 부분은 폐라고 보셔야 돼요. 폐. 폐가 한쪽이 심하게 작아지고 한쪽이 심하게 커졌다 이 말은 밸런스가 무너지면 무너지면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안되기 시작해 심지어 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막 꼬이면서 막 두피가 막 아프기 시작해요 왜? 피가 정상적으로 순환이 안되니까 곳곳에 피가 막 멈추는 현상이 벌어져요 두피가 막 묵직하게 아프고 묵직하게 아프다 진짜 이게 저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이유 없이 두피 쪽에 두피가 시원하지 않고 뭔가 뭔가 좀 묵직하게 아파 그냥 진짜 아파요 뭐 지루성 두피염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쥐어 틀리는 그 쥐어 짜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몸의 곳곳에서 자꾸 나타나요 뭐 다리에서 쥐가 난다 이게 좀쥐 틀리는 거잖아요 그죠 막 갑자기 팔에서 쥐가 난다 여기가 또 묵직하다 뭔가 고이게 또 눈이 막 이상하게 막 눈이 안압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든가, 막 귀에서 막 종이짱 꾸기는 소리가 난다든가, 아니면 이명 돌발성 난청이 확 올라온다든가,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이게 지금 몸에 밸런스가 안 맞으면서 무너져, 그게, 혈액순환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오른쪽 목이, 이제, 오른쪽 폐가 과도하게 수축되다 보니까, 폐가 잘안 움직이면서 피가, 이 오른쪽 가슴과 이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폐가 잘안 움직이니까, 여기서 폐가 잘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쭉쭉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폐 주변에, 폐 주변에, 심지어 오른쪽 팔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폐와 수축된 오른쪽 폐와 오른쪽 팔, 오른쪽 목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현상이 자, 이런 현상이 가장 대표적인 현상인데 이게 지금, 지금 상황은 어떻게, 오른쪽 폐가 수축되고, 왼쪽 폐가 내려갔다라는 거는, 왼쪽 비대칭이 발생한 상황이에요. 왼쪽 비대칭이 발생한 상황이에요. 자, 어떻게 하든, 그 여러분들, 그, 제가 동영상에서 몇번 말씀드렸지만, 은 영원한 오른쪽 비대칭은 없어요. 또, 영원한 왼쪽 비대칭은 없어요. 그걸 보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다 보면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어느 순간인가 뒤집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선을 맞춰서 그 균형감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제가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력이라는 게. 그니까 러 이걸 내 오른, 내가 폐가 어느 쪽이 커져 있는지 어느 쪽이 작아져 있는지 알수 있는 거는 느낌으로 알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느낌으로 알수 있어요. 저 정도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능력이 굉장히 높아지면 알 수는 있는데 근데 일반인들이 느낌으로 알수 있는 거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타나는 정상을 보고 아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제 정상이 기준이 돼요 상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느낌 오늘 통상이 진짜 길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서로서또 힘도 들기 시작하고 아 근데 최근에 여러분이 몇분 계셨어요 근데 처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잘 몰라요 잘 인지를 못해요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아요 별로 뭐 큰거 없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갈수록 그게 점점 강화가 되기 시작해요 오른쪽 목이 좀 무겁다가 점점 더 점점 더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자, 이게 이제 심하신 분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웃음> 몸통을 반틈을 딱 가릅니다. 정중앙을 딱 갈라서 오른쪽 폐가 수축이 되고 왼쪽 폐가 내려갔어요. 자, 왼쪽 비대칭이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 오른쪽 폐는 들렸고 그러니까 폐가 들리는 건 원래 좋은 건데 이제 똑같이 들려야 되는데 비대칭으로 들렸다는 거죠.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제 이제 어, 이게 가장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어 오른쪽 목이 계속 계속 무거워진다 오른쪽 목이 무거워져서 오른쪽 머리를 눌러보기도 하고 왼쪽 머리를 눌러보기도 하고 뭐 왼쪽에 물병을 잡고 흔들어보기도 해도 안 풀리는 거야 오른쪽 목이 무거워졌는데 안 풀리기 시작한 거야 근데 날이 갈수록 그게 점점 더 강도가 서서히 더 세지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아주 세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묵직한 느낌이 계속 있는 거야 있다보니까 이거 뭐가이상하기는 이상한데 이러면서 이제 이제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신 거예요 세미나에 오셔서 그리고 보니까 아 이게 지금 폐가 많이 수축됐구나 자 이게 지금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만만한 상황이 아닌데 자 아까도 얘기했는 것처럼 자얘라 우리 온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온몸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저 왼쪽 폐가 훅 내려가면 갑자기 변비, 변이 잘안 나오기 시작한다든가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저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난다든가 오른쪽 발, 발에 쥐가 난다든가 뭐 종아리에 쥐가 난다든가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오른쪽 팔에 쥐가 나타난다 왜 이게 오른쪽 폐가 너무 수축돼서 순환이 잘안 되니까 과도하게 수축되어 버리면 이게 잘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졌던 그 폐의 형태에서 피가, 폐가 제일 가장 수축평창을 하면서 피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온몸이. 그러니까 폐 자체가 움직인다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기나 호흡기관이나 혈액순환을 통해서 또 심장에서 밀어주고 몸 전체로 해서 봐야지 폐 혼자서 폐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 사실 그런 건 없어요 폐떼 놓고 나면 몸에서 끄집어내면 안 움직여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 자 자, 제가 아까 보세요 자, 오른쪽 다리에 문제가 있다고 했죠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난다든가 다리가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무거워진다든가 오른쪽 팔에서 쥐가 난다든가 지금 계속 오른쪽 라인에서 문제가 나타나다 오른쪽 폐가 너무 들려버리니까 오른쪽 폐가 잘안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죠그 해서 왼쪽 폐가 잘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왼쪽 폐도 커져 있기 때문에 왼쪽 폐도 잘 움직이는 건 아닌데 그나마 오른쪽 폐보다는 그나마 좀 움직이고 있는 거야 오른쪽 폐가 너무 수축이 되어버리면 이쪽, 정, 이쪽 라인으로 뭔가 순환이 안 돼요 오른쪽 라인 전체로 순환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른쪽 라인은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 오른쪽 라인에 자 왼쪽은 또 이제 폐가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죠? 왼쪽은 폐가 커졌다고 했습니다 자, 왼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뭐가 있나 하면 왼쪽 폐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왼쪽 머리에서 피를 이렇게 끌고 좀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서 왼쪽 눈이 들들들 떨린다든가 왼쪽 눈이 덜덜덜 떨린다든가, 왼쪽 귀에서 약간 그피 빠지는 듯한, 아까 종이 꾸기 짠, 종이 꾸기는 그 듯한 그런 소리, 혹은 하여튼 그 막, 고막이 막 움직이는 듯한 그런 소리가 이렇게 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뭐, 머리에 피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왼쪽 머리에 피가 막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그리고 아주 심해지면, 왼쪽 폐가 너무 커져버리면, 이 왼쪽 폐에서, 이 팔쪽으로, 그니까, 팔쪽으로 피가 잘안 빠져나와서, 왼쪽 손이 가벼워져 버리는 현상이 벌어져요. 왼쪽 팔이나, 이 왼쪽이 가벼워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폐가, 그니까, 폐가 커지면서, 폐가 커졌다는 말은, 폐 속에 피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고여있다라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고 순환이 안 되니까 온몸에 순환이 안 되니까 피가 폐에서는 피가 자꾸 들어왔다가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니까 폐에서 피가 고이기 시작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이게 너무 커져버리면 피가 빠져나가질 못하고 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왼쪽 팔이 유난히 가볍다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너무 가볍다 이거 왜 이러지 그니까 지금 왼쪽 팔이 가벼운데 왼쪽 폐는 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원래 왼쪽으로 피가 많으면 왼쪽 팔이 무거워지는 게 어느 정도 그 기준치 안에서는 왼쪽 라인에 피가 많으면 왼쪽 팔이 무거워야 정상인데 왼쪽 폐가 너무 커져 버리면 오히려 왼쪽 팔이 너무 가벼워지기 시작한다 어렵죠? 일단은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알고는 계셔야 되고 제가 기억해 본 바로는 오른쪽 폐가 이렇게 과도하게 수축되면 제가 아까 이쪽으로 피가 멈추면서 정체되면서 오른쪽 라인이 순환이 잘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약간 어떤 보면 이렇게 순환이 과도하게 안 되면서 이게 약간 뻑뻑해지면서 마비 같은 그런 증상. 마비도 아니고 하여튼 순환이 안 되면서 피가 없는 건 아니야. 피가 없는 건 아닌데 하여튼 순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오른쪽 머리 쪽에 그 콕콕 찌르는 듯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머리 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눈으로 연결되면서 어떤 좀 편두통적인 그런 두통이 나타나요 머리 오른쪽 머리 전체가 무거운 게 아니고 어떤 고여 버리면서 나타난 어떤 편두통적인 속에서 이렇게 약간 콕콕 찌는 듯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 순환이 안 되고 피가 하여튼 그러면서 나타나는 통증이 있어요 오른쪽 라인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왼쪽 라인은 하여튼 머리가 가볍다든가 귀나 손이 과도하게 가벼워지기 시작했다든가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왼쪽에 머리 주머니를 무겁게 차고 있는데도 계속 가볍다는 거예요. 심지어 1.5리터 물병을 찾고 있는데도 잡고 있으면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탁 내려놓으면 막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복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왼쪽으로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 왼쪽 다 경험을 해봤어요. 오른쪽에는 아주 심한 거 아닌데, 오히려 왼쪽을 좀더 심하게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또, 또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 폐나, 오른쪽 폐가 과도하게 들렸거나, 왼쪽 폐가 과도하게 들리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이 쇄골 밑에, 여기 볼,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깨뼈와 목뼈 사이에 쇄골이라고 얇은 뼈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원래 움푹, 약간은 움푹 파여 있어요 근데 이제 폐가 확 수축이 되어버리면 폐 밑에 있던 게 위로 들리면서 이 쇄골이 뿔룩 튀어나오면서 이 쇄골 아래쪽이 묵직하다 그러니까 열감과 함께 묵직하다 그냥 약간 미세한 통증하고 약간 묵직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왼쪽이 수축이 되면 왼쪽 쇄골 밑이 묵직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원래 폐가 커지면 그러니까 폐가 내려앉으면 쇄골도 같이 쇄골 밑도 같이 붕풀 꺼져요. 왜 그러니까 폐가 무거워서 내려가니까 이 머리에서부터 피를 끌고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폐가 수축이 되어버리면 그 윗부분이 묵직해지는 거예요. 묵직해지는 그러니까 아까 오른쪽 목이 묵직해진다. 그 세골도 한쪽이 어느 갑자기 뭐 작업을 하는데 이쪽이 호, 아니 왼쪽이 갑자기 묵직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이거 이 왼쪽 폐가 너무 수축이 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조작을 해주는 거예요. 조작을 해주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오른쪽 비대칭 케이스죠. 그죠? 왼쪽이 왼쪽 세골이 묵직하다는 라 거는 왼쪽 폐가 너무 들렸다라는 거고. 오른쪽 쇄골이 묵직하다는 것은 오른쪽 폐가 너무 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오른쪽 폐가 들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또 헷갈리시죠, 그죠? 어. 오른쪽 폐가 너무 들려버리면 오른쪽 쇄골이 묵직하고 오른쪽 목이 묵직해진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정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부수적인 증상들은 많이 있어요. 부수적인 뭐 오른쪽 코가 막힌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안 되면서 오른쪽 코가 막힌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쇄골이 묵직하다, 쇄골 밑이 그러면 오른쪽 폐가 들린 거예요. 과도하게 수축된 겁니다. 왼쪽 쇄골이 묵직하다 면 왼쪽 폐가 과도하게 수축됐다는 겁니다. 반대 폐는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자, 보세요. 일단은 폐가 어느 쪽이 수축됐냐 커졌냐 어떻게 찾냐 자,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은, 찾는 방법은 정상을 통해서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상을 통해서만 그죠 자, 정상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 자, 예를 들어서 왼쪽 눈이 떨린다 그럼 왼쪽 폐가 커져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내려갔다. 왼쪽 폐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내려갔다라 코에 콧물이 나는데 왼쪽 코에서 난다. 왼쪽 코에서 난다. 그러면 왼쪽 폐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입술, 입꼬리도 이렇게 흔들리들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왼쪽이 떨리든가 왼. 오른쪽에 떨리니까 떨리는 거는 피가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피가 많아서 나타나는 떨림도 있, 있습니다. 피가 너무 많았다가 이게 풀리면서 터터터 떨리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 막히는 거나 이명이나 이런 거는 좀 복잡합니다. 왠가면 떨어질 때도 막힐 수가 있고 올라가면서도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떨어지면서 이명이 나기도 하고 올라가면서 이명이 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이명이 없었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왼쪽 귀에서 이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왼쪽 폐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올려주면 다시 상한선이 올라가면서 이명이 멈추는 겁니다. 그죠? 근데 원래 이명이 있었던 분인데, 갑자기 이명이, 뭐, 특별히 올려주, 뭐, 자가 라 운동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명이 멈췄다. 이거는 왼쪽 폐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내려가 보니까 소리가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다시 운동하니까 다시 올라오면서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준으로 삼기는 애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에 갖고 있는 데이터 그죠? 예를 들어서 왼쪽 머리가 전체적으로 확 무거워졌다 오른쪽에 비해서 그러면 왼쪽으로는 피가 잘 올라오고 있다는 라 거예요 오른쪽으로는 피가 좀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폐는 약간 내려가 있고 왼쪽 폐는 약간 들려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왼쪽 폐가 들려 있고 하니까 왼쪽 머리가 약간 무거운 거예요 똑같아요 아까 오른쪽 폐가 들려 있으면 오른쪽 목이 무거운 것처럼 이쪽으로 또 편두통 쪽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통해서 내가 어느 쪽 폐가 떨어졌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진짜 중요한 말은 그 폐가 크기가 기준치를 벗어나버릴 정도로 과도하게 수축되거나 과도하게 커져버리면, 이런 정상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려 거예요, 사실은. 짬뽕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찾아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신호가 오른쪽 목이 이유도 없이 묵직하다. 아주 아픈 것도 아니고. 근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가중치가 올라가면서 점점 더심해질 거예요. 어떤 쇄골 아래쪽이 묵직하다든가. 자, 이걸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증상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오른쪽 폐가 과도하게 들렸고, 왼쪽 폐가 과도하게 내려갔다라는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반대쪽으로 나타나는 왼쪽 폐가 들리고, 오른쪽 폐가 내려갔다라면, 이제 반대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오른쪽 폐가 들렸다. 왼쪽 폐가 내려갔다. 이 말은. 자, 오른쪽 폐에는 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피가 부족하고. 예, 피가 많으면 그 피의 무게에 의해서 폐가 커지거든요. 팽창이 돼요. 왼쪽 폐가 크다란 말은 왼쪽 폐에 피가 많다라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지금 오른쪽 비대칭이기 때문에 아니 왼아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 생활대사에 되자 저도 헷갈려요 저도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헷갈릴까 근데 뭐 설명은 드러나야지 여러분들이 그뭐 해결책 을 찾든지 못찾든지는저딴은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때문에 이제 해결책 이제 왼쪽 비대칭 상황이에요 오른쪽 폐가 들리고 왼쪽 폐가 내려갔으니까 왼쪽 비대칭 상황이니까. 이제 오른쪽은 피를 넣어야 돼요. 그죠? 오른쪽으 피를 넣으려면 오른손에 무거운 걸 잡아야 돼요. 무거운 걸 잡고 무거운 걸 잡고 있으면 오른쪽 폐로 피가 이제 점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오기 시작합니 자,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세요. 이제 이 몸통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피가 있어요. 아, 물론 대정맥을 타고 복부 이 복부 동맥을 타고 이렇게 심장에서 또 심장에서 모고롬 동맥을 타고 이렇게 팔로 오는 피도 있고 장기에서 창자에서 이 오른쪽 간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왔다가 폐로 폐문맥을 통해서 폐로 들어오는 피가 있어요 네? 자 폐로 들어오는 피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간을 통과했던 피가 이렇게 양쪽 폐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 선에 무금을 잡고 있으면, 간을 통과했던 피가 양갈래로 갈라지는데, 오른쪽 라인으로 피가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 폐에 피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쪽 폐에 피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목오름 동맥으로 올라왔던 피도, 오른쪽 팔로 더 많이 넘어오겠죠. 그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세밀하게 설명해버리면, 여러분들 막 헷갈려서 막 답답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막 각색을 합니다. 그냥 오른쪽 라인으로, 오른쪽은 무거운 걸 잡으면 오른쪽으로 피가 많이 온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또, 또그제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래도 또 보통 사람보다 지식이 더 있어서 어떻게 그쪽으로 폐로만 피가 가냐, 막 이런 식으로 또 따지고 들어오면 저도 골치 아파져요. 뭐, 근데 우리 세상 살아보면 좀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냥 기준은 어떻게 보면 약한 자를 위해서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어요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아시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그죠? 어,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판단하시면 되고, 그죠? 어, 하여튼, 간을 통과해서 폐로 들어오는 피가 양갈래로 이렇게 갈라져서 돌아옵다그니까 창자에서 돌아오다 창자에서 이제 흡수된, 그러니까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돌아는 피가, 리프관을 타고 간으로 들어왔다가, 간에서 이제 폐로 이렇게 갈라져서 양갈래, 양쪽에 폐가 있으니까 얘는데 오른쪽에 잡고 있으면 오른쪽으로 피가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른쪽 폐가 커지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대신에 자 왼쪽 팔은 어떻게 하나 하면 왼쪽 팔은 흔들면서 바람을 부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거 얘기했어요. 왼쪽 폐가 너무 커져 있으면 왼쪽 팔이 가벼워질 수가 있다. 가벼워질 수 왜? 왼쪽 폐에서 피가 붙들려서 팔로 피가 못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못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오른손에 물병을 잡고, 왼손을 이렇게 흔들면, 자, 오른쪽, 오른쪽에 무거운 걸 잡고 있기 때문에 자 바람을 불면서 흔들어 버리면 왼쪽 폐가 수축이 되면서 왼쪽 폐에서 피가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오른쪽에 무거운 걸 잡고 있으니까 오른쪽 폐나 오른쪽 가슴 쪽으로 피가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왼쪽 머리로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자 다시 왼쪽 팔을 막 흔들면서 바람을 불어버리면 왼쪽 폐가 수축되면서 오른 왼쪽 머리로 피드가 올라가기도 하고 오른쪽에 무거운 걸 잡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넘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폐가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대신에 왼쪽 폐는 점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세요 오른쪽 폐가 과도하게 수축되고 과도하게 팽창됐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어떻게 믿, 어, 믿으시거나 못 믿으시거나 이거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게 누적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어떤 행동을 계속하다 보니까 쌓이고 쌓이다가 슬슬 진행되면서 그게 가중치가 붙으면서 너무 붙으면서 이렇게 확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상은 하루나 이틀만에 풀려고 하면 풀리지가 않아요. 우리 우리가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온몸의 혈관이 약 13만 킬로미터 혹은 14만 킬로미터라고 해요. 13만 킬로미터, km, 14만 킬로미터가 혈액순환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확 바뀌고 확 개선이 되고 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제 전화상으로 어떤 분을 도와드렸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처음에는 저도 그분이 이런 상황에 들어와 있다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예전에 경험을 해봤는데, 그분이 이런 상황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해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뭐 얼마나 근데 하여튼 1년도 채안 됐고 벌써 그렇게 심하게 폐가 들렸을 거라고 상상도 못해 요 근데 그분이 거의 하루 종일 운동만 하고 계신 거예요 직장생활도 안 하시고 계속 운동만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폐 들리는 게그분또 오른쪽 비대칭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아팠던 것처럼. 그, 오른쪽 폐가 너무 들려버린 거예요. 거의 한, 6개월, 7개월 상간에 오른쪽 폐가 너무 들려버린 거예요. 그, 저는 도무지, 뭐,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하는데, 뭔가, 근데 그분하고 계속 얘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게 조금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이상했는데, 처음에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진짜 한, 2주, 3주 만에 그걸 찾아낸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아, 이분이 이, 여기에 걸려들었구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제가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사례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제 누군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누군지 말씀드릴 수는데 세미나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아, 열심히 나오시는 분. 오 어, 어느 발에 심하게 들렸는데, 그래서 어느 갑자기 자꾸 왼쪽 팔이 가벼워지더라요 왜? 오른쪽이 무겁다는 라 느낌은 잘 모르겠고 아니 아니 오른쪽이 좀 무겁다는 라 느낌은 있는데 아주 심하게 무겁다는 라 생각은 안 드는데 왼쪽 팔이 너무 가볍게 느껴져요 가볍게 느껴져요 그리고 아, 폐가 피가 오른쪽에 너무 많구나 사실은 많은 게아니었어 오른쪽 폐가 수축이 돼서 오른쪽 폐에 피가 많은 게 아니고 너무 수축돼서 안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안 움직이고 있, 있다 보니까 그냥 순환이 안 되니까 약간 묵직하게 느낀 거야 그래서 피가 많구나 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왼쪽 팔이 자꾸 가벼워지니까 어떻게 느꼈나 하면 아, 왼쪽 왼쪽 라인에 피가 부족하구나 라고 느낀 거야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 나도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왼손을 좀더 무거운 걸 잡고 좀더 하시고 왼손에 머리 주머니도좀더 무겁게 차세요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심지어 잠을 자는데도 잠을 잘못 주무시기 시작하고 아 이거 뭔가 있다 이거 뭔가 다른 상황인 것 같다 판단을 해 보니까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왼쪽 폐가 너무 커지면 왼쪽 손이 가벼워진다 이분이 심지어 왼쪽 손목에 거의 400g, 500g 되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면 약간 잠은 좀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모래 찜을 벗으면 원래대로 그냥 또 가벼워져버려요. 이 모래 찜은 힘으로 폐에서 피가 조금 끌려 나왔다가 딱 풀어버리니까 다시 폐로 확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가 심각한 상황이다. 조금 센 상황이다. 이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조치를 한번 다시 해보자 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이분이 지금, 자, 지금부터 이제 상황 설명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오른쪽 폐가 너무 들렸고 왼쪽 폐가 너무 내려갔는데 이제 제가 전화로 그분한테 이제 조치를 취해드린 거예요. 조치를. 취해. 지금 그분이 이제 전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 뭐, 자, 오른쪽이 이상하게 무겁다고 느껴진다 그리고 왼쪽 팔은 자꾸 너무 가벼워, 가볍다고 느껴진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가벼운 쪽에 무거운 걸 드는 게 그러니까 이 폐가 기준치 안에 있을 때는 가벼운 쪽에 무거운 걸 드는 게 맞아요 그쪽으로 피를 보내주면 기준치 안에 있을 때는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쪽에 무거운 걸 잡아주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폐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달라져 버린 거야.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정상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면 절대로 폐계태안 난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제 믿음대로 그냥 행동한 거예요. 자 오른쪽이 무겁죠. 그런데 오른손에 물병을 잡으라고 했어요 오른손에. 오른쪽이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무거운 물병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 그러니까 분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 오른쪽에 물병 잡는 게 맞습니까? 오른쪽이 무겁다고 느끼는데, 그 분이 이제, 그 분은 이제 이런 지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의아해 하신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오른쪽, 오른쪽에 물병을 잡았습니다. 자, 오른쪽에 누우세요 그랬습니다 누, 누우세요 해갖고 일단은 저 느낌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 자그분은 오른쪽 다리도 무겁다고 느꼈어요 그때 상황에서 오른쪽 다리가 무겁고 오른쪽 목이 무겁고 오른쪽 팔이 무겁고 어 왼쪽 팔이 가볍고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상황인데 일단은 오른쪽 손에 물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잡고 그 왼, 왼손에 왼 그분이 무거운 걸 잡고 가벼워서 무거운 걸 차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화면이 잘안 나오는데 무거운 걸 차고 있는데 일단 무거운 걸 벗으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걸 벗고 오른손에 물병을 잡고 자 바람 불지 말고 열 번을 흔들라고 했습니다. 바람 불지 말고 바람 불지 말고 열 번을 흔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잘 따라 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 자, 팔을 흔들면서 바람을 분다라는 의미와 바람을 안 분다는 라 의미가 큰 차이가 있어요. 자, 팔을 이렇게 흔드는데 바람을 안 불고 흔들 수도 있고 후, 하면서 흔들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상식 차원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자, 바람을 안 불고 팔을 흔들면 이제 오른쪽 팔을 흔들면 오른쪽 폐로 피가 계속 들어와요. 오른쪽 폐와 팔로 자 일단 폐로만 생각했습니다. 오른쪽 폐로 계속 그래 왼손으로 폐를 이게 만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쪽이 폐가 움직이세요. 이렇게 가슴 근육하고 그러면 바람을 안 불면 이 간에서 오른쪽 폐로 피가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자,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자, 바람을 분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자, 후, 이거,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간에서 오른쪽 폐로 들어왔다가, 후... 이 오른쪽 팔과 오른쪽 목, 오른쪽 머리로 피가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바람을 분다라는 것은 피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간다는 뜻이고 바람을 안 분다라는 것은 피가 들어오기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폐가 정상 범위 내에 있을 때 과도한 차이가 아니고 정상 범주 내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왼쪽 팔이 좀 가볍다. 왼쪽 팔이 좀 가볍다. 그러면 이 가벼 운뭐 다른 데는 이상한데 왼쪽 팔이 가볍다 그러면 바람을 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몇번 흔들어 주면 피가 이렇게 돌으면서 살짝 무거워져요. 근데 왼쪽 팔 팔이 가볍기도 하고 왼쪽 눈이 떨린다 이러면 이때는 팔을 흔들면서 바람도 불고 왼쪽 이마도 후 눌러줘서 이쪽으로 피를 이동을 시켜야 돼요 이때는 바람을 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다 정상인데 왼쪽 팔만 가볍다 이러면 바람을 불지 않고 흔들면 왼쪽 폐하고 왼쪽 팔에 피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거운 걸 들고 하면 피가 더 빨리 채워지겠죠 무거운 걸 들고 하면 피가 더 빨리 채워지게 왜? 힘이 더 강하게 작동하니까, 더 많은 피가 이동을 하니까. 무거운 걸 들고, 흔들어 버리면 피가 더 많이 들어왔다가 더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이게 이제 중량을 조절하는 거 어떤 중량을 사용할 것인가. 1.5L를 사용할 것인가, 500ml를 사용할 것인가, 그냥 모래주머니 낀 맨팔만 사용할 것인가, 혹은 전화기를 사용할 것인가. 이게 모든 게 피의 이동,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죠?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진짜 너무 어려, 어렵. 어, 어렵죠, 그죠? 진짜 너무 어려운 것같 자, 그래, 하여튼, 일단 1 0번 흔들게 했습니다. 1 0번 흔들게 한 다음에, 왼팔을 흔들면서 바람을 불라고 했습니다. 세게 불라고 했습니다. 세게. 팔을 한 다섯 번, 여섯 번 흔들고, 한 바람을 한세 번, 불은 또 계속 불러고했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제가 왜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도 세밀하게 느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대충 하다가, 에이, 이게 안 통하네. 혹은, 포개버리면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힘든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풀어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혹시 느낌이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아닌데 오른쪽이 좀 무거워져요 이렇게 무겁다고 더 무거워져요 이런 느낌 얘기를 했어요 자, 아까 원래 오른쪽이 무겁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오른손에 물병을 바람을 안 불고 열 번을 흔들었다는 거는 오른쪽 폐에 피가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고, 그죠? 왼팔을 흔들면서 바람 불었다는 건또 오른쪽 폐로 피가 들어왔다는 뜻인데, 그게 당연히 무거워지겠죠, 근데. 자, 보세요. 아까 폐가, 오른쪽 폐가 이렇게 수축이 됐다. 수축이 됐어. 수축이 된 상태에서 피가 들어오면 압박감이 약해질까요? 더 세질까요? 더 세지는 게 맞아요. 그죠? 그니까 러더 무거워졌다고. 불안해 하시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예. 아, 그분한테 제가 허락도 안 맞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오해하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명이 죽어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저는 말이에요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래. 그런 말이에요 저도 이제 동영상 앞에서 이제 아마 쇼를 합니다 쇼를 이런 걸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제가 망가져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그 다시 한번 해보라고요 했 어떻게 했나요 무겁다고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아 저를 믿고 또 흔들어 보세요 그래서 또 흔들어 보세요 자, 바람 불지 않고 열 번을 막 흔들었어요 그리고 또 잡고 있고, 자, 왼팔을 흔들면서 또 바람을 불라고 했습니다. 자. 네. 그분이 아까 그, 오른쪽 다리가 무겁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다리를 접으라고 했 자, 바람 한세번 부는 동안 이렇게 해서, 자,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네. 자, 지금은 좀 느낌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다가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상한게기억는데두번 흔들었을 때는 안 물어봤어요. 바로 다자바자 또 오른팔을 흔들라고 했습니다. 또 오른팔을 열번을흔들라고했습니또 왼팔을 흔들라고했습니 바람 세번 불는 동안 팔한 스무 번 흔들었어요 그 두번더 하고 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좀 어떠세요? 기분이 컨디션이 좀 어떠세요? 물어볼까 제가 기억하면 그랬습니다 제가. 아, 오른쪽이 뭐 아까보다 특별히 더 무거워지는 건 아닌데 뭔가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미세하게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 확신이 가더라고요 아 이분이 지금 온도폐가 바닥에 수축돼 있었구나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거하고 약간 비슷한 거구나 뭐그 다음에 이제 방향이 설정이 된 거예요 이제 밀어붙여야 돼이세 번만 끝내는 게 아니고 또 하는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너무 많아요. 제가 비대칭이 되게 그래. 는데이 <웃음> 정도로 해보면 저, 저 몸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하여또열번 그러니까 하고 또 왼팔 을팍 흔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또한두번더 시켜드렸어요. 더 시켜드리고 또 물어봤습니다. 또 물으니까. 좀 어떠세요? 이러니까. 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약간 기쁨이 섞인. 고생을 좀 하셨으니까. 좀 기쁨이 섞인 그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아, 그 확신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잡았으니까, 그럼 이제 가스 이동하고, 자 이제 오른쪽 다리가 아까 무거워졌다고 했으니까, 이제 가스 이동도 좀 시키고, 자 오른손을 계속 물병 잡고 계세요 하고, 자 다리를 들고, 자 오른쪽 다리를, 이제 오른쪽 무릎을 가슴팍쪽으로 이렇게 한한0번 정도, 자 물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힘이 없으신 분들은 무릎만 이렇게 왔다갔다 해도 됩니다 한 10번 하고 요번에 양쪽 무릎을 이렇게 10번 양쪽 무릎을 자 다리 저까지 내렸다가 이렇게 10번 자, 왼쪽 아 요번에는 왼쪽 무릎을 자 왼쪽 무릎을 아예 아니, 아예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자 오른쪽 무릎 10번 양쪽 무릎 10번 자, 왼쪽 다리는 살짝 반 정도 펼쳐서 반 정도 펼쳐서 왼쪽으로 제자리 왼쪽으로 제자리 왼쪽으로 제자리 왼쪽으로 제자리, 왼쪽으로 제자리. 이걸 한 10번 하라고 했어 오른쪽에 있는 가스를 왼쪽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이걸 한 10번 하라고 했어 요다 왼쪽 제자리 왼쪽 제자리, 흔들흔들, 좌우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네, 왼쪽 제자리. 그런 다음에, 왼쪽 다리를 쭉 펼쳐서, 한, 한네 번, 네번 정도 들었다 내리라고 했어요. 자, 왼쪽으로 가스를 확실하게 밀어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오른손은 계속 물정을 잡고 있습니다. 자, 계속 잡고 있으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피가 계속 돌을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그냥 요번에 왼팔만 또 흔들어 보세요 바람 불면서 자또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왼쪽 다리 펴야 되죠 그죠 왼쪽 다리 펴고 왼쪽 다리 움직이세요 자 다음은 이빨 딱딱 도리도리 이빨 딱딱 도리도리 자 이빨 딱딱 도리도리 여번 머리 들고 이빨 딱딱 도리도리. 머리 들고 이빨 딱딱 도리도리. 자, 이번에 뒤통수를 한번 눌러주세요. 뒤통수. 다시 머리 들고 이빨 딱딱 도리도리. 이빨 딱딱 도리도리. 자, 그 다음에는, 자, 아까 왼쪽 폐가 많이 커져서, 왼쪽 머리하고, 왼쪽 팔로 피가 잘안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왼쪽 머리 쪽으로 피를 좀더 집어 넣어주기 위해서, 왼쪽 폐에서 피를 빼야 되잖아요. 그죠? 빼야 되니까, 왼쪽 머리로 피를 빼, 올려, 집어 넣어주면, 왼쪽 폐에서 피가 빠져나오요 왼쪽 머리를 후, 꾹 눌렀다가, 도리도리, 다시, 꾹 눌렀다가, 도리도리, 또꾹 눌렀다가, 도리도리,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자, 그때 있었던 상황을 그냥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이것보다더 많은 조작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방향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머리 들고 왼쪽 이마를 좀 눌러줘도 되고, 혹은 고개를 왼쪽으로 해서 왼쪽 뒤통수, 고기를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 뒤통수를 이렇게 딱, 하고 마주치거든요. 그래서 왼쪽 뒤통수를 꾹 한번 눌러주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왼쪽 머리 쪽으로 피를 좀 올려주고. 자, 왜 머리 들고 이빨 딱딱 도리도리 하려나? 아까 가스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이제 위장에서 식도를 타고 가스가 잘 올라오라고. 머리 들고 이빨 딱딱 하면서 도리도리 해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식도에서 피하고 가스가 잘 빠져 나오거든요. 이빨 딱딱 도리도리. 그 후면 가스 더 많이 잘 빠져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오른 팔을 또열번 흔들라고 했습니다. 다시 왼 팔을 바람 불면서 흔들라고. 내가 바람을 연속적으로 불지 않아요. 팔을 몇번 흔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람을, 어떤 분은 막, 바람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게예요 이러면 이상해져 버려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바람은 템포를 지켜야 돼요. 내 5초에 한 번씩 보는 게 맞다고 했다니까. 그죠? 폐가 다시 피를 받아들이고, 그때 불어야 돼요. 너무, 아, 쉿, 쉿, 쉿, 이렇게 불면 안 됩니다. 어,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보면, 세미나 오시면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 딱 돌리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하니까 어, 기분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제 경험에 따르면 이게 지금 이렇게 오른손에 물병을 거의 한 50번, 60번 들었다 내리고, 왼팔을 막 바람 불면서 흔드는 걸한 5번, 6번 했다고 했어. 이게 지금 아까 과하게 수축되는 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가 없어. 요 절대로. 제 경험상. 이거 며칠이 왜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며칠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대로 말씀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적용을 적용하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잘 듣고 잘 판단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따라하고 당신이 하라는대로 했더니만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따지듯이 물으시면 안 되죠. 그럼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하고 들어갔을 수도 있고 변수는 너무 많아요 그 무작정 몸이 다 엉클어진 상태에서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있는 거야 근데 편두통 동영상을 본 거야 오른쪽 머리가 무거운 사람 이렇게 해보세요 했는데 그래서 오른쪽 머리가 무거운데 왼쪽 머리를 누르면 괜찮다고 하니까 왼쪽 머리를 눌렀어요 근데 괜찮아지면 그냥 막 어지러워지기 시작한 거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 온몸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몸이 완전히 혈액순환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머리가 무거워서 왼쪽 머리를 눌러버리면 망가진 상태에서 또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동영상은 이런 거예요 원래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머리가 묵직하게 아프다 펜두통이 왔다 그럴 때 왼쪽 머리를 누르면 괜찮아진다는 라 거예요 그 벌써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야 근데 어떤 일반 동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그런 지식이 없잖아요 지식이 없으니까 따지듯이 묻, 묻는 경우가 가끔씩 계세요. 제가 참 답답하죠. 뭐, 제가, 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러면 또, 또 설명하면 또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도 않으실 건 뻔하고, 저는 이래도 요거도 묻고, 저래도 요거도 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하여 자, 이런 상황도 지금 제가 왜 세밀하게 동영상이 이렇게 한 시간 넘은데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혹여나 잘, 못 판단하고 또, 하다가 또 멈춰버리면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니다 아, 이게 지금 당장 풀리는 거 아닐 겁니다. 아마 최소한 내일 정도까지 계속 이런 동작을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그분이 또 저한테 물었어요. 그럼 오늘 몇번 정도 더 할까요? 이러니까 아, 저는 이렇게 답변을. 아,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생각할 때뭐두 시간이나 한 시간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해주고 지금 그분이 지금 원래 오른쪽 비대칭이었거든요. 오른쪽 폐가 원래는 오른쪽 폐가 내려가 있었던 분이었어요. 커져 있었던데. 분인근데 이제 오른쪽 폐 들어올려도 너무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왼쪽 비대칭이 되버린 거야. 자 그분한테 자 이제는 모래주머니를 바꿔 차야 됩니다 왼쪽 비대칭 그러니까 원래 그분이 오른쪽 비대칭이 었기 때문에 왼쪽을 더 무겁게 차고 계셨어요 한 40g 차이로 그 예를 들어서 오른쪽을 100을 차고 있었으면 그분은 왼쪽을 한 140정도 로 차고 있었어요 오른쪽 비대칭이 었기 때문에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손에 있는 거는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오히려 140을 더 무겁게 차고, 왼쪽을 100을 차게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차고, 팔 동작도, 왼팔을 더 많이 흔들면서 바람을 불어야 됩니다. 그니까, 러 1대2 정도로, 그죠? 어, 자, 양팔을 같이 흔들다가, 왼팔을 좀더 흔들면서 바람을 불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 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왼팔을 바람 안 불고, 내 다섯 번 흔들고 난 다음에 양팔을 흔들면서 바람을 한열다번 정도 풀어주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왼팔을 바람 왼쪽 비대칭 경우 왼팔을 바람 안 불고 다섯 번 이렇게 흔드는 거야. 그 다음에는 바람 불면서 1 5 번. 팔을 15번, 20번 이렇게 흔들어주면 이제 오른쪽이 무겁기 때문에 왼쪽으로 덜어올려서 오른쪽으로 계속 피가 넘어오는 식으로 해줘야 이제 오른쪽 폐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모리주머니를 바꿔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의 모리주머니는 그냥 오른쪽 비대칭이나 왼쪽 비대칭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어, 다리는 건드리지 마시고 손목에 있는 모리주머니만 왼쪽 비대칭 기준으로 바꿔차세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바꿔 차고 그러니까 실험을 또 테스트를 하했습니다 지금 그 그분한테 이제 이제는 이렇게 흔드세요 물병은 1 시간이나 2 시간에 한 번씩 아까처럼 그렇게 몇번 해주고 그 비는 시간에는 10분에 한 번씩 왼팔 5번 바람 안 불고 흔들고 양팔을 15번 혹은 20번을 바람 불면서 흔들고 10분에 한 번씩 그러면 계속 오른쪽으로 피가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 지난 6개월 동안 해왔던, 그분한테 해왔던 식으로, 이제, 왼쪽 비대칭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어.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래 되면 이제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죠. 야, 내가 오른쪽 비대칭이었는데, 그럼 언제 왼쪽 비대칭이 되냐? 우리가 모르면 두렵거든요 언제 올지 모르면 두려워져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제가 항상 여러분의 몸을 체크를 해야 된다 자기 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막 갑자기 눈이 떨린다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재채기가 났다 오른쪽 코가 간질간질하다 이러면 절대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쪽 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른쪽 입술 여기 두순포진이라는거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생긴다. 이거 오른쪽 폐가 떨어진 거예요. 왼쪽에 뭐가 불이 킨다 이거 왼쪽 폐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상들을 보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폐도 조금 어긋나는 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몸이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준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약간 크고 작은 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벗어나는 걸 빨리 알아차리면 빠르게 조치를 취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몸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오른쪽 코에서 콧물이 난다 그러면 오른쪽 폐가 떨어지니까 일단 올려놔야 돼 바로 들어가야 돼 바로 들어가야 돼 근데 콧물이 난다 아이고 떨어졌는 모양이다 뭐 이따가 어떻게 하든가 뭐 괜찮아지겠지 자, 여러분이 원래 건강하시던 분이 이렇게 됐으면 복원력이 작동이 돼서 괜찮아져요 진짜 괜찮아요 져 근데 아마 제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열림면 열, 건강한 분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제 동영상을 보시겠, 보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이,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도 이해조차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복원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범위를 벗어나버리면. 건강이 나쁘면 나쁠수록 이 기준 폭이 좁아요. 그니까 항상 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도 이게 뭐뭐 뭐 세미나 오신 분이나 이렇게 가끔 도움을 드리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다 당해요. 몸이 조금 좋아지잖아요. 그막 싸돌아 다니기 시작해요. 아플 때는 안 했던 행동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 몸이 조금 좋아지면 막 하기 시작하다가 이게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왜 오늘 보면. 몸이 망가져 갖고 이제 도와달라고 전화가 와요 아유 선생님이 이래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조심하라고 했죠 많이 걷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행 이런 거 되게 조심해고 집안 대소사 이런 거 최대한 거절하고 지금은 몸을 살펴야 되고 몸을 회복시켜야 될 때입니다 남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회복시켜 놓은 걸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겪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간은요. 다 똑같아요. 인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좀 좋아지면 막 자꾸 뭔가를 더 해요. 그러니까 한 개씩 가다가아내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면 아이고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저 사람들 돕다가도 세미나 하고, 전화 상담하고, 막 이러, 가끔씩 이렇 하다가, 내 몸에 한계를 느낄 때가 한 번씩 와요. 근데, 그 제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냥, 하, 뭐, 뭐, 이분은 죽어 간다 그러지, 아프다 그러지. 뭐, 뭐, 안 도와줄 수도 없고, 뭐 나만 살고 그분 죽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도 도와주고 나면, 한번 도와주면 한, 뭐, 뭐3 0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보통 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뭐, 그런 전화 몇번 받고 나면, 뭐, 그런 상황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은 피해갈 수 없는 근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멈춰야 될때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하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집안일 어쩔 수 없어요 그거뭐은 망가지는 거야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아니면 주변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돼 가정주부라면 뭐 자식이 있다라면 야, 아들아 딸아 엄마가 지금은 내가 몸을 좀 살펴내니까 설거지를 네가좀 해라 네뭐신랑한테를 얘기를 하든 부인한테 얘기를 하든 조금 더 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좀 약한 사람을 도와야 같이 살잖아요 그죠 하, 아니야 난 죽어도 이거는 내가 해야 돼 이런거는 미련한 짓이 미련한 짓 그러지 마세요. 그, 하여 자, 자, 그분 얘기로 또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한 실험, 저도 한시험 놓고, 이제, 아니나 될까 다음날 그분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그 어제는 좀 괜찮았는데, 잠도 조금 잤좀는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원래대로 돌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이제 그쪽 방향으로 또 복원력이 생긴 거예요. 깊은 이제 크게 찌그러져 있던 걸막 아 피를 흘려서 크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완전하게 커진 게 아니니까. 또 이쪽이 완전히 수축이 된게 아니니까. 이렇게 오다가 다시 휙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는 동안에 자는 동안에 조치를 못 해주잖아요, 그죠? 자는 동안에 운동을 못 해주니까 이게 이까지 늘어나다가 다시 휙 돌아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아, 그거는 예견, 뭐 예상이 됐던 일이에요. 예상이 됐던 이 아, 그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실은 이제 그 전날 밤에. 제가 세밀하게 말씀 못 드린 거예요. 모래주머니를, 오른쪽을 더 무겁게 차고 자야 됩니다. 왠가 하면, 오른쪽 폐가 지금 작아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 폐를 더, 피를 더 넣어주기 위해서, 이게 완전히 풀릴 때까지는 무조건 밤이나 낮이나, 무조건 오른쪽을 더 무겁게 차야 됩니다. 오른쪽을 더 무겁게 차야 됩니다. 심지어 좀 도움을 받으려면, 원래 차던 것보다 더 무겁게, 진짜, 막.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그분한테 한, 한 200g이나 300g 정도 더, 더 차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나가서 활동하는 분이 아니고, 집에 계신 분이니까, 아니다 싶으면 벗으면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막, 어떤 분은 이래 막 규칙만 따지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랬잖아요. 어, 걸몇번 해야 돼요. 자꾸 이런 식으로 따지시는 분들이, 따지는 게 아니고, 그, 그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융통성이 좀 부족하고, 유도리를 안 두고, 막, 규칙대로 하면 뭐든지 잘될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규칙이 모든 걸잘 되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몸은 규칙대로 안 움직여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자꾸 조정을 해줘야 돼. 조정을. 일단은, 오른손을 좀더 평상시에도 좀 무겁게 하고, 네? 팔을 흔들면서, 왼팔은 좀더 흔들면서 바람을 불어주고, 그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계속 피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는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10분에 한 번씩, 왼팔 다섯 번 바람 불지 않고 흔들어주고, 양, 오른손은 좀, 조금 더 평상시보다 더 무겁게, 응? 한, 한 100g, 200g 더 채워서, 이렇게 흔들고 계시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렇게 될 겁니다. 어제처럼 또물병 아까 물병, 이거 열 번, 왼팔을 내면서 푹, 바람 부는 거, 이것도, 어, 한 시간에 한 번이나 두 시간에 한 번씩 꼭 하세요. 아 그러면서 시간을 가면서 경과를 봅시다. 그러니까 하루, 하루, 하루 지나가는데 점점 이제 정상이 나아져 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 거의 다 풀린 거예요. 그 하여튼, 그 며칠이 걸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4일, 5일 가까이 걸렸어요. 그분은 굉장히 심한 이 비대칭이 형성이 돼버렸어요. 왼쪽, 원래 오른쪽 비대칭이었는데 왼쪽 비대칭이 굉장히 심한 비대칭이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 밤에도 잘 때도 더 오른쪽을 무겁게, 그러니까 왼손은 거의 벗다시피 하고 오, 오른쪽을 무겁게 하고 자고, 응. 저도, 저도 그냥 그때 왼쪽 비대칭이 한번 걸렸을 때. 왼쪽, 왼쪽 비대칭에 걸렸을 때, 오른손에다가 거의 뭐, 400, 4 4 0 몇십 g을 차고 그냥 찼어요. 왼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몸이 벌써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400g 차 일반인들이 400g, 500g 차고 밤에 그냥 자버리면 난리가 나요. 그거 저 책임 못집니다 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피를 보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들은 조심을 해야 돼요. 그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혹여나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들은, 자, 이렇게 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이런 상황은 사실은 진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나온 상황이에요. 이거는 뭐 침을 맞아도 사실 해결이 안 나와요.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침이 낼수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침이 낼수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사열도 이거 풀 수가 없어요. 뭐 도수치료 이것도 풀 수가 없어요. 절대, 이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내야 돼.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 가중치를 끌어올리면서 3일이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열흘이 걸리든 제 제가 보세요. 아까 아까 그분 얘기래 그분이 원래 오른쪽 비대칭이었는데 왼쪽 비대칭으로 바뀌는 시간이 그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지금 상황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6개월이 아니라 몇 년이 걸려. 제가 처음 왼쪽 비대칭을 경험했을 때가 거의 3년 정도 지났을 때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얘기했던 그분은 나보다도 저보다도 더 열심히 했다는 거야. 집에서 거의 하루 종일 그 운동만 하고 사셨던 분이야. 그러니까 저보다도 훨씬 더 빨리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물론 저보다 이제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게 뒤집어지는지도 모르고 당해버린 거고, 아무 생각 없이 막 달린 거예요. 저는 이제 지식이 좀 있으니까, 아, 이거좀 아니다 싶으면 밸런스를 맞추면서 맞추면서 하다가 실수하면서 뒤집어진 게 3년 정도 걸렸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 이게 오른쪽 배 오른쪽 패가 너무 올라와도 이게 왼쪽 비대칭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선생님, 이거 진짜 아이 IQ가 한 500은 돼야 이거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500까지는 아니고. 네, 제가 또농담상이에요 제가 IQ 103이에요, 103. 103은 대한민국 평균보다도 훨씬 미치죠. 머리가 좋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간절해야 깨닫는 거예요 제가 보니 그래요. 살아보려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 보려고, 저 사람이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지금 단답형 얘기를 하고 있는 게아니야 여기 이게 막이 이,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이게, 이게 이렇게 풀려나가고 저렇게 풀려나가고 이걸 덜어주고 이쪽으로 피를 넣어주고 이게 머리 똑똑하다고 이거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 똑똑한 사람한테 이거 설명하면 멍해 있어요 자기가 아픈 사람만 수용을 했어요 아픈 사람은요, 이, 이 진동 영상을 두 번, 세번 보라 그래도 또 봐요. 알아들을 때까지 또 보는 거야. 근데 똑똑한 사람은요, 한 10분 보다가 꺼버려.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하여튼, 자, 제가 혹시나 제가 지금 제가 행사 수술하는 거는 혹시나 제가 오늘 동생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빼먹은 게 없나 싶어서 지금 입으로 떠들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빼먹은 거 없을까요 동생 끝나고 나면 이거 설명해서 해드렸어야 되는데 까먹었다 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아 그냥 뭐 그냥 여러분한테 지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걸 해결하는데 연관이 있는 건 내가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또 댓글에 설명하자니 그걸 뭐 한두 줄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휴 이는뭐복걸복이다 나도 최선을 다했다 뭐. 여러분은 뭐 내가 무능하니까 이렇게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아아 아, 진짜 중요한 거 빼먹었네 자, 자, 아까 이제 이걸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진짜 뭐, 연세 많으신 분이나, 해도 해도 안 풀리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세미나 오셔야 해요. 세미나 오, 세미나 오. 맞 못해서 오는 개념의 세미나가 아니에요. 세미나는 열정이 여리가 있는 분들이 오는 거이 세미나야. 세미나 오는 게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겁니까? 세미나 와서 지식을 쌓아가고, 풀리지 않는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고, 또 나와 같이 동변, 동변상련 나처럼 아프신 분들을 하고 또 대화도 나눠보고, 또 모래주머니에 대한 지식도 가져가고, 가고비자 비대칭에 대해서 좀더 알아가고 세미나 매주마다 진행됩니다, 그죠? 어. 그 나는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모르겠다. 그렇게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길은 열려 있어요, 그죠? 저도 그냥 그것 때문에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진짜 벗어나고 싶은데, 이해, 이해도는 떨어지고, 내 몸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치료 방향성을 잡지도 못하겠고, 근데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내드린다라는 거예요. 세미나 오신 분은 잘 하시는 분이에요. 안 오시는 분은 좀잘못 하시는 분. 물론, 진짜 똑똑하셔서 스스로 잘 지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진짜 잘하고 계시면 오셔서 저한테 감사가 돼야죠. 해야 되잖아요 고, 맙다는말이나 말이 해야 되잖아요. 농담. 그 하여튼 할 얘기는 다 합니다. 하여튼 아,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몸을 세밀하게 보세요. 내가 제일 안타까운 분이 몸은 망가졌는데 직장생활 해야 되는 분들, 돈은 벌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막 직장생활 하면서 자기 몸을 돌볼 수가 없어요. 직장 갔다 오면 망가져서 집에 와서 또 회복하고 또 나가면 또 망가져서 돌아오고 또 회복하고 하다가 집에 와서 회복이 되면 다행인데 막 그날 회복이 안 되어버리면 다음날 또 나가야 돼요 그 다음날이라도 또 회복이 되면 다행인데 또 회복이 안 되어버리면 어떻게 절망으로 가나요여러분 그래. 네, 직장생활 나 저는 그래요. 제가 몸이 아주 망가졌을 때제 치료는 그래요. 먹고 살 만큼만 벌자. 예전에 한참 제 그래도 제가 몸이 아파도 젊었을 때는 돈은 많이 벌어야지. 이런 생각 항상 갖고 있어요. 장사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몸이 아픈데도 장사도 했어. 돈은 막 생각처럼 벌리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여러분, 건강, 내가 진짜 50%, 내가 그랬어요. 내가 쓸수 있는 에너지 50%는 내 몸에 써라 그 나머지 50%로 먹고 살든지, 뭐, 여행을 다니든지, 여가시상을 하든지, 50% 갖고 남을 위해서 쓰고, 자, 자기 건강을 위해서 50% 써 50% 쓰라는 거는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50% 운동하라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꾸 점검을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 그래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대처를 할거 아니에요. 제가 자꾸 하는 얘기,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집니까? 그런 법칙은 없어요. 운동하다가 건강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운동 열심히 한다고 건강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 바르게 해야 돼. 바르게. 지금 내 상황에서 바르게 운동해야 건강해지지. 그냥 무작정 운동해요. 헬스장에 가서 근육 만들다가 몸이 만신창애가된 사람이 있어요. 어, 그러면 저도 만나봤고. 헬스장에서 건강해지려고 가서 운동했는데 왜 근육은 만들었는데 몸은 다 망가져 버려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건강해지려고 맨날 하루에 2만 보씩 걸었는데 어느 날 거의 몸이 망가졌어왜 사람들이 전부 다 걸으라고 그랬는데 그 나는 그 말을 충실히 2만보를 지키면서 살았는데 왜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의사 선생님들도 건강해진다고 얘기했고 뭐 TV에 나와서 똑똑하다는 그 TV 패널들도 2만보 그러면 좋습니다 이랬는데 왜 나는 망가진 거 그게 정답이라고 할수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어, 지난주 동안 후원해주신 분들도 몇분 계셨습니다. 아, 후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나 진짜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드리고. 어, 그러니까 제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했어 제가 뭐, 저는 그게 제일 적합한 말, 씀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이니까 뭐, 정말 음.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봐야, 그 뻔한 말이잖아. 요 함께 해주신다란 말이, 아, 그게 내 마음의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격려로 와닿고, 아,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무가치한 일은 아니구나. 또 이분들이 뭔가 도움을 받는 게 있으니까 또 이런 표현도 하고, 또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 보니까 분명히 좋아져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뭐 헤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갖고 어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하여튼 제가 했던 말 자꾸 해드리는 이유는 저도요 저도 제가 했던 말 저도 까먹어요 중요한 포인트들 자꾸 까먹고 하니까 여러분튼 좌우 비대칭에 대해서 한번 좌우 비대칭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을 써야 돼요. 관심, 아니, 신경을 쓰야기보다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좌우 비대칭을 잘 컨트롤 할수 있는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피를 끌어올리면 돼. 끌어올리면. 상하 비대칭만, 상하 비대칭은 쉬워요. 무거운 거 자꾸 흔들면 올라와. 진짜 어려운 게 좌우 비대칭이야. 좌우 비대칭이 흔들린다라는 흔들리니까 배가막 내려가고. 막. 자업이 대칭을 잘 맞추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업이 대칭은 이건 그냥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업이 대칭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얼굴을 항상 체크하고 를내 어, 몸이 제가 여러분들 보신지 모르지만, 제가 동영상 오늘 동영상 처음 찍을 때와 지금 제 얼굴 모습이 달라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좀 달라져 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왼쪽 피리칭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으로 피를 많이 보는 게좀 좋았는데 내가 왼쪽 비리칭적인 요소가 약간은 있었던 것같아 개선이 된것같아 지금 얼굴을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자기 밸런스, 밸런스가 딱 맞으면 얼굴이 살아나요 두피도 가볍고 아픈 데도 없고 몸도 가볍고 밸런스가 딱 맞으면 균형이 좌우 비대칭이 딱 맞고 상하 비대칭이 어느 정도 올라와주면 얼굴부터 시작해서 눈도 갑자기 커지기 시작하고 피부도 다시 펴지기 시작하고 사람이 밝아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봤는데, 아, 뭔가, 뭔가 안 맞아. 얼굴이 밝지를 못해. 자기 얼굴인데. 그걸 자기 얼굴을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자기 얼굴이 뭔가 안 맞으면 자기 몸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야 돼. 아, 내가 동작을 10분, 10분에 한번씩 규칙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혹은 다리 조작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혹은 좌우비대칭이 좀 어긋난 건 아닌가. 이 점검을 해야 돼, 그럼요. 혹은 뭐, 물나무소기를안 해줬나. 물병들기를 너무 안 해준 거 아닌가? 복귀를 해봐야 돼, 복귀를. 그렇다 해보고 얼굴이 좋아지면, 아, 이게 문제였구나. 아 내가 다음에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계속 자기 반성, 자기 점검. 계속 해야 몸이 자꾸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야, 좋아지는 쪽으로. 근데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에너지의 50%를 자기 몸에 신경을 써야 그 사람은 진짜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돈 버는데 집안일 하는데 에너지 70% 80% 쓰고 난 다음에 꼴랑 20% 갖고 자기 몸을 돌보면 물론 몸이 아주 안 망가진 사람은 그나마 도움이 돼요 근데 몸이 아주 망가져 버린 사람은 그 20%로 회복을 못해요 자기 몸이 수시로 무너지는데 그 20%로 무너지는 걸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뒤통수 누르기는 하는지 아비만 누르기는 하는지 옆머리 눌러주기는 하는지 헤드뱅잉은 하는지 어깨 들썩거리나 하는 건지 가슴 치기는 하는지 엉덩이 덜어주기 누워서 엉덩이 덜어주기는 하는지 덩어리 눌러주기는 하는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운동 프로그램 자식 내가 아까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기한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야 돼요. 누워서 하는 운동 앉아서 하는 운동 하루에 몇 번을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루에 물구나무서기 최소한 두 번에서 세번 그래? 하루에 물병 잡기 최소한 네번 네 번에서 다섯 번. 더 이상 거안 해요. 다리조작. 다리조작 제가 좀 게으른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많이 회복이 어서 이제 잘안 넘어가서 그는데 원래는 10분에 한 번씩이죠. 10분에 한 번씩. 다리조작 이제 먹지 않기. 그 누워서 하는 운동 매일 저녁에 거의, 거의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합니다. 몸, 몸을 뭐 다리 운동, 종아리 운동, 발 운동, 뭐, 응, 엉덩이 운동, 덩어리 운동, 복근 운동 해서 뭐다 합니다 뒤통수도 누르고, 이마도 누르고, 옆머리도 눌러주고 점검을 한번쫙 스캔을 하면서 점검을 한번 합니다 자기만의 기본, 그러니까 내가 한 시간 동안 하는 운동은 내가 설정을 한 거야 내가 지금 이런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슴하고 등하고 옆구리 하던. 뭐 악력기 이런거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걸 한 바퀴 빙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시간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 한시간 하면 몸살 걸려요 몸살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운동이 뭔지 스스로 자꾸 느껴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세미나 한번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